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어,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점수들이 잘 나오신 분도 있고, 좀 점수가 아직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성적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이제 답안지 내시는 분들 중에 어, 평균이 50, 6.4가 나왔는데, 주로 60점에서 50점대 사이에가 그, 중, 그쪽에 밀려있네요. 그리고 30점대 이하가 되신 분도 좀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실 때는 사실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너무 어려워요. 이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어렵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되는데 문제 풀면서 처음부터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벌써 한 분은, 한 분은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려워요. <웃음> 처음부터 어렵다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예, 하다 보면 풀려요. 하다 보면 풀리는데 잘안 풀려요. 안, 풀려, 안 읽어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읽는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그래요. 또 시간 안에 다 문제 푸시잖아요. 시간 안에 문제 푸시는데 근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 전답 체크하는 부분이 안 뜨던데요. 안 뜨던 게물안 떠요. 다 뜨죠. 그게, 그, 그, 그, 주소창에 보면은, 주소창에 보면은 그 왼쪽에 답 체크하는데, 1번 번호, 번호 옆에 왼쪽에 그 있어요. 거기 누르면 돼요. 거기 누르시면 정답이 체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네. 예다볼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이제 하나씩 하나 해서 이렇게 가보죠 자 문제 이렇 풀어놓으신 거 어떻게 맞췄는지 이제 해서를 보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 1번은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인데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이제 사실 판단이네요 그러면 사실 판단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공부상하고 사실이 달랐을 때는 원칙은 사실로 가요. 보니까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에 등재가 안 됐다. 그러면 등재가 안돼 있으면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면 돼요. 등재가 안돼 있으니까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았네. 그러면 이제 허가를 허가를 받지 않고 그랬으니까 허가를 안 받은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으면 이거 허가 안 받으면 혜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과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면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오히려 재산세가 낮아져버리네 그럼 오히려 재산세가 낮아지면 어쩔 수 없죠 이 경우는 공부상과 사실을 비교해 가지고 사실에 따라서 부과해 봤더니 세금이 더 낮아지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네요. 허가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안 주니까 그냥 사실이 아니라 공부상으로 세금을 더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급번은 일시적으로 그럼 과세 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그냥 사실과 공부가 있는 사실로 가야 되는데도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공부상으로 그냥 가자는 이야기예요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니까 잠깐 동안이니까 그거는 공부상으로 그냥 세금을 물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하나네? 그럼 답은 1번이네 근데 1번인데 답을 지금 4번에 다신 하 분들이 좀 있어요 답을 4번에 다 4번 한번 기억하고 니은을 요, 니은도 요, 니훈도 사실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이거예요 요, 허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허가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허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분에게는, 요, 공부상으로 그냥 세금을 물려가지고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물리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요 문제, 1번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지금 64%가 맞추셨어요. 근데 아직, 아직 여기가 조금 그, 틀리신 분들 중에 일부 몇 분이 지금 4번을 선택을 했는데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요 2번요. 허가를 안 받은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을 안 주겠다. 그래서 사실에 따라서 부과하면 세금이 더 낮아지니까 더 유리하게 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고 더 불리하게 공부상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토지 과세 구분을 해봐라 이거예요. 토지. 토지과세 구분은 딱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토지과세 구분하는 것은 원칙은, 원칙은 어, 종합합산 토지가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상가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상가 땅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과세로 가고 상가 땅은 별도로 가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또 분리가 생산쪽으로 사용하거나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리과세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이제 1번 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네 어, 농사 안 짓고 있네 그럼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생산 쪽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럼 분리과세가 아니니까 종합합산 대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경작을 안 했으니까 경작을 했더라면, 경작을 했더라면 분리과세인데, 경작을 안 했기 때문에 종합합산 대상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중이다. 조상땅이다. 종중땅. 그럼 조상땅, 그러면 무조건 조상땅이면 분리과세. 조상땅은 무조건 분리가 다른 거볼 것도 없다고 그랬죠. 조상, 종중 나오면 분리과세. 3번은 축산, 목장. 목장이라고 나오면, 목장이 나오면 기준 면적이 넘었냐, 안 넘었냐,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 그럼 목장에, 목장 울타리 안에 있는 건 분리과세. 목장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땅들은 분리과세. 그걸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허가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 앞에하고 똑같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땅들이 있으며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세금 혜택 주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5번은 골프장 용지 중에 해원이요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다 그럼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이거는 사치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사치활동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땅은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는 땅이니까 사치활동에 사용하는 땅이니까 별도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어? 5분 틀렸네요 그런데 어? 이 문제는 지금 정답률이 54%밖에 안 나왔어요 54% 나오고 주로 이제 그 답을 하신 분들이 2번, 3번, 4번에다가 고루고루 답을 하셨어요. 그럼 2번, 4번, 2번, 2번, 3번, 4번에 하신 분들은 이 토지 과세 구분이 아직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분이 안 돼,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과세 구분을 하려면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토지 과세 구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생산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관세. 사치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관세. 또, 이제, 네, 그, 활동, 세 가지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 생산 활동으로 사용하는 거. 사치 활동으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거. 어? 이세 가지만 연습하면 돼요.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자 생산, 사치, 생산 쪽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사치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분리과세 영업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영업, 장사, 장사하고 있으면 별도 합산과세 이거이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세가지요 생산 쪽으로 쓰고 있으면 분리과세 사치활동으로 쓰고 있으면 분리과세 영업활동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별도합산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풀면 과세 구분 다 풀려요 과세 구분요세 가지만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농사 짓는다 농사 생산 안에 분리과세 공장 생산 안에 생산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목장 목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골프장 사치 안에 고율 분리과세 고급어락장, 사치하네요, 분리, 과세. 상가, 장사하고 있네요, 상가에서. 그러면 별도합산, 과세. 그래서 계속 장사, 영업에 사용하면 별도합산, 과세. 이렇게 풀면 그냥 풀려요. 이 정도 하시면 이 문제는 이제 풀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3번. 문제 3번도 이 내용과 똑같이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목적 사업에 사용했어요 그 말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 말은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생산활동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생산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이네요. 분리과세 맞았네요. 자, 자동차. 자동차. 그럼 이제, 자, 내일 저,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거. 자동차 관련 토지가 나오면, 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동차하고 관련된 토지가 나오면, 원칙은, 원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와 관련된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원칙은 자동차와 관련된 건 무조건 별도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와 관련되는건 별도 합산과세인데 예외적으로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만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이거만딱 잡으면 돼요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만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럼 찾아보죠 자동차 운전하고 운전하고 있네요. 자동차 운전하고는 터미널이 아니라 운전하고 뭐 하는가요? 영업, 장사. 장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과세? 별도. 틀렸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만 알면 이런 규칙만 알면 그냥 다풀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이제 골프장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다. 그러면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임야다. 그러면, 이 임야, 골프장으로 쓰는 이면은 이면은 생산해서는 나무를 생산해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 골프장 장사하고 있는가? 장사. 장사하고 있으니까 무슨 거세요 별도. 봐요 논리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네요 그럼 3번이네? 근데 3번인데, 3번을 맞추신 분이 지금 51%가 맞췄고, 거의 잘못 푸신 분들이 5번을 택했어요. 그럼 5번을 택했다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올바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니은을 해석하셔야 돼요. 5번에 다 선택하신 분들은 요 관련 내용을 익히는 이야기예요. 5번에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가 니은번이 있었잖아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원칙은 자동차. 잘 모르면 이래요. 우리 일하다가 일하다가 잘 장사 안 되고 나때려치면나뭐 사가지고 나 장사를 한다 그런가? 1톤차를 트럭 사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러죠. 트럭 사가지고 트럭 사서 장사할란다. 그럼 자동차를 가지고 나 장사할란다. 그럼 별도잖아요. 그런데 그데 터미널은 생산 활동에 쓰는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터미널만.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토지는 원칙은 별도합산인데 예외적으로 터미널로 쓰는 이 땅들만 터미널로 쓰는 이 땅만 분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별도합산 과세로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정도 이 정도면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풀만한 문제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과세 구분을 완벽하게 이해했는가, 그걸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는 과세 표준하고 세율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세율. 자, 세율. 세율은 표준세율이네. 자, 표준.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모두 다 표준세율이네. 자, 표준. 표준이란 이야기는 이 세율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수 있다. 가감된다.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인데 취득세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그런데 재산세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모두 다 모두 다 가감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모두 다 가감할 수 있는데 가감한 세율은한번 가감했으면 가감한 세율은 5년간을 적용하세요 5년씩이나요? 5년씩이나요? 아니죠 한번 가감했으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세요 이런 거요 예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지, 5년씩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 탈락.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자, 다가구요. 원래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집으로 보겠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집으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1구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1구에 아? 다가구요.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한개한 한 개를 한칸한 한 칸을 따로따로 따로 주택으로 받으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제 여기가 이제 요런 게 이런 내용이 딱 보는데 어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 정부세에서 정부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무슨 무슨 법에 의한 법에 각종 무슨 법률 규정에 의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주택수 계산에서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막 왔다 갔다 막 짬뽕돼가지고요 막 이랬는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완전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별개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가구도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혼용하면 안 돼요 자. 재산세에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일구의 주택으로 보는데 나중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무조건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종부세에서는 다가구를 1주택으로 보는 거고 재산세에서 다가구는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일구의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 3번 지문을 이제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장하고 별장하고 고급 주택의 세율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 중에 주택의 세율은 두 개로 나누네요 주택의 세율은 별장으로 보는 주택과 이외의 주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별장으로 보는 주택은 4%짜리 비례세율을 적용하시고 별장으로 보는 건 4%짜리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에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초과 누진 세율로 갑니다. 그럼, 아,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그럼,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 속에, 이 외의 주택 속에 여기에 고급 주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 그럼 고급 주택은 별장 이외의 주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들어가니까 별장은 4%지만 그 밖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별장과 고급 주택의 재산세세율은 1,000분의 44% 그럼 이거 틀렸네요.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은 4%가 아니라 고급 주택은 초가 누진셀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밖에 주택으로 봐서 고급 주택은 초가 누진셀로 들어갑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구분한다 틀렸네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주택별로 주택별로 주택별로 그러면 여기서 주택별이라는 것은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하여 구분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주택 별로, 그럼 주택별이라고 했으니까,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한, 이두 개를 합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 5번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이라고 해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부, 법인도 시가, 표준액으로. 개인도 시가, 표준액으로. 법인도 시가표준액 개인도 시가표준액 무조건 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개인법인 따지지 말고 모두 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 문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 4번 문제도 지금 문제 답을 맞추신 분들이 얼마 안 돼요 4번에 2번이 답인데 2번을 맞추신 분이 56%밖에 안 돼요 여기도 틀리신 분들 어디다 많이 했냐면 3번, 4번, 5번에다가 거루거리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은 잘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1번 내용은 잘 알았는데 이제 3번부터가 이해가 잘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을 조심할게. 3번은 특히 이제 조심할게 이거예요.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은 별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봐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위에 건물은 자, 여기에 건물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밑에 있는 토지는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더라. 근데 소유자가 달라도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의 소유자가 이렇게 다를지라도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해가지고, 두 개를 합한, 합하니까, 주, 태, 별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세금 따로, 토지에 대한 세금 따로 하지 말고, 토지 건물의 가격을 더해가지고 주택별로, 주택별 전체를 묶어서 세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5번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과세표준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이 가지고 있던 모두 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자, 문제 5번 가보죠. 이제 5번은 재산세 과세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를 찾아봐라 그랬네요. 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상이네요. 사용권을 내가 무상으로 받았으면 무상으로 받았으면 그 무상으로 받은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거고 공부상에 공유재산이네요. 공유재산. 그럼 과세 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이라면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일단 지분대로 나나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율로 나눠가지고 그지분 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물건의 원래 주인은 위탁자입니다. 원래 주인이 위탁자니까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4번 지문을 요걸 해석을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르셨어요 어? 실제 주인하고 실제 주인하고 사용자가 다르면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그랬어요 세금은 당연히 실제 주인이 내는 거죠 실제 주인 알잖아요 실제 주인을 모르면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용자로 가는 거지 실제 주인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돼요 실제,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했어요. 그럼 제가 돈을 못 주니까 내가 돈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네. 그러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당연히 사업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을 지금 4번에다가 쳐요. 이 문제가 5번 문제였죠. 5번 문제인데 답을 찾으신 분이 지금 답을 4번에 56%만 답을 찾았어요. 봐요. 이 문제에서 여기를 못 찾는 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주인이 확인되면 실제 주인이 확인되면 그 실제 주인을 납세의 무자로 하는 거예요 실제 주인이 확인되면 실제 주인이 세금을 내는 거고 만약에 실제 주인이 확인이 안 되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고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구에 속한지를 모르겠다 그럼 누구에 속한지를 모르겠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주인은 알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실제 주인을 납세의무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옳게 나타내고 있는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도 내가 신고를 안 해버렸네 자, 내가 신고 안 해서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네 그럼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도 안돼 있고 신고도 안됐네형 등기도 안돼 있고 상속 등기도 안돼 있고 신고도 안돼 있으면 그때는 주된 상속자로 가면 돼요 주된 상속자로 가요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의 순서를 잡아봐라 그러면 제1번은 지분율이 큰자 제2번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디귿번은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까지 파산 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럼 법원이 파산 재단 법원이 지금 외부로 팔지 못하고 이 파산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가는 거예요 니을번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누구 건지 모르겠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요,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 두개 있네. 그래서, 기업 디긋. 요, 기업디귿 2번이 답입니다. 6번에 이번인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끝나셨어요. 자, 이제 7번으로 가봐요.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과세표준 그럼 재산세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공정시장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은 60%를 곱하기 합니다.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70%를 곱합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70%를 곱합니다. 그럼 7번은 답이 1번이네요. 그다음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 시장 가액표를 곱하지 않습니다. 어, 이 문제는 엄청 쉽네요. 자, 엄청 쉬운 걸 그래서 7번은 정답이 정답률이 87%가 나왔어요. 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 정도는 충분히 내풀수 있겠구나 이래야 돼요. 이제 8번으로 가보죠. 8번은 세일 나오니까 또또꽝 아, 됐어요. 8번은 정답률이 44%밖에 안 나왔어요. 세율 지금 암기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암기하시라그 해도 왜 시간이 있다고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암기하려고 지금까지 암기 안한건 모르겠어요 암기를 계속 하세요 암기를 계속 하셔야지 지금 암기 안 하면 나중에 암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율 같은 거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볼게요 건물 또 어디서 많이 속았냐면 이거예요 틀린 걸 찾아라 건물 건물 그러면 아차. 틀렸네. 지금 아차 틀 지금 제가 말안한데도 아차 틀렸네 하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틀렸는지.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땅. 땅이 있죠? 이땅 건물 올려. 건물 올리지 않았잖아요. 건물 올리지 않았잖아요. 틀렸잖아요, 이거.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뒤에 땅만 있잖아요, 땅. 요 땅. 요 땅이 있으니까 건물 올리라고요, 건물. 건물 올리라고. 근데 왜 건물 안 올렸어요? 안 올렸으니까 틀렸잖아요, 1번. 헐. 이게, 이렇게 쉬운 걸, 왜못 본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계속 그러잖아요. 공장에 있으면, 공장 뒤에다 건물 올리라고. 건물만 올려놓으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유리창 창문 안에 열어라고. 그러면 0.25라는 거알 거라고. 0.25라고. 틀리신 분들 지금 제발 건축물 나오면 뒤에 땅 위에다 건물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올렸다고 생각하면 다풀수 있는 걸왜 이런 걸못 푼가 모르겠어요 야참 너무 다른 걸막 이걸 암기하려고 하니까 그래 습관적으로 건물 올려 그러면 되는 거예 건물 올려 그러면 되는 걸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별장은 4% 고급보락장도 사치니까 4% 자 특별시 특별시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장보다, 일반적인 공장보다 세금을 더 내면 되겠죠? 그래서 0.25인데, 0.25인데 여기에 두 배를 더 물려가지고 0.5로 갑니다. 그래서 1 0 0분의 5. 맞았죠? 이제 분리과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다. 농지에 분리관세를 분리관세 적용을 받아 씨앗을 뿌리라겠잖아요. 자 뿌려봐요. 씨앗 뿌려. 씨앗 뿌려. 씨앗을 뿌렸더니 씨앗이 땅 속으로 깊이 쑥 들어가네. 그럼 0.07% 맞았네. 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율 같은 건 지금부터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율하고 관련된 건 시간 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자꾸 암기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내가 이걸 익혀서 아 이거 이 정도는 충분히 풀수 있겠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함정인지 아세요 그런 거 함정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만 말하겠잖아요. 도시, 특별시. 특별시 주거지역에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금을 더 물리니까 0 5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8번 문제 지금 틀리신 분들은, 예, 건물, 건축물이 나오면 뒤에다 반드시 건축물 나오면 뒤에 건물을 올린다 생각하세요. 건물을 올린다. 건물을 쑥 올린다 생각하면 반드시 0.25라는 걸 금방 알수 있어요.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문제입니다. 자, 상한. 어, 상한도 그렇게 아 상한 세부담의 상한은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이거예요 세부담의 상한은 토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은 금액 관계없이 100분의 150입니다 자 토지 나왔죠 1번 토지, 2번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입니다. 맞았네요. 자, 주택.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나누네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가, 다시 또세 개로 나누네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다.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 또 하나는 6억 초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 그러면 3억이 안된 집이다. 주택인데, 주택인데, 3억 안된 개인 소유 주택이면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면 100분의 110. 6억이 넘었으면 100분의 130.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요 규칙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3번은 6억이 초과되는 개인 소유 주택이네요 6억이 초과되는 개인 소유 주택이네요 6억이 넘는 개인 소유 주택이니까 100분의 130 6, 6억이 넘었으니까 100분의 130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은 3억 초과, 3억 초과 6억 이하인 개인이네 개인요 3억 초과 6억 이하 그러면 여기네요 3억 초과 6억 이하니까 100분의 110 그다음 5번은 3억은 안 되지만 법인 소유네요 법인이 소유했으니까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액 묻지도 말고 100분의 150틀렸네 어, 100분의 105가 아니라 100분의 15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아, 이게, 저도 건물 덕분에 맞췄어요. 그렇죠. 건물, 건축물이 있으면, 뒤에 건물 아 올라간다는 거 알면 0.25라는 거 금방 아시겠, 아실 거예요. 예. <웃음> 어, 어, 그걸, 그렇게 해서 맞추는, 제가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줬잖아요. 이제 땅이 있으면 땅 뒤에다 건물 올리면, 건축물이면 무조건 뒤에 건물 올려라. 건물 안 올리면 틀린다. 건물 올려라. 또, 이제 세부담의 상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했냐 법인이 소유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담의 상한율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어요 자 이제 10번 한번 가보죠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그랬어요 자,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오, 맞았네요. 6월 1일 맞았어요. 자,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땅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달이에요. 아, 틀렸죠. 자, 속안 좋으면 땅이, 어, 속안 좋으면 구, 토, 토, 구, 9월달,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재산세 분할 납부는 재산세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에 분할하게 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5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이하가 됐으니까 500만 원도 안 넘었으니까 250만 원 초과액을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50%까지는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니번에 재산세는 음, 선정하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기억, 예? 디귿두 개밖에 없네. 자, 두 개. 그래서 10번에 두개 해가지고 2번 하시면 안 돼요? 두 개가 몇 번에 들어있냐면, 3번에 들어있어요, 3번. 3번이에요, 3번. 자이 정도, 이 정도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1번도 재산세 내용이네요. 재산세에서 이제 11번 같은 경우도 이제 왜 재산세는 박스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냐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박스 문제를 많이 내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자, 그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자 법인 자, 자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한 세율은 자 볼게요. 주택에 대한 세율은 세율은 별장일 때와 그 이외의 주택일 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자, 별장이면 4%짜리 세율로 과세하고 그 이외의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를 해요. 그럼 뭐가 뭐가 지금 좀 헷갈리시냐면 이걸 앞에요 법인이 소유한 이 말이에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다 그럼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라고 해서 따로 규정하는 거 없어요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법인이 소유하든 개인이 소유하든 똑같아요 개인소유든 법인소유든 재산세는 똑같아요 종부세가 달라요 여기서요 개인들이 소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천문의 30입니다 이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별장을 제외했으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에 고지서가 고지서가 날라간 후에 이 사람이 권리를 포기해버렸네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더라도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더라도 물정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그랬는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는가 오, 소멸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대로 납세의무는 존속합니다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납세의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거지 이미 중간에 고지서 받고 팔아먹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디귿번. 이제 물납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을 때는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관할에 있는, 자기 관할 안에 있는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이납부세액는 재산세 도시 지역분을 도시 지역분을 포함해서 물납을 할 건지 제외하고 물납을 할 건지 요걸 알아내야 돼요. 자, 이제 도시 지역분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세 가지를 잘 구분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본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거 설명 안 했던 내용이에요 자, 도시분 재산세가 도시분 재산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세금대를 알려드릴게요 자, 물납 물납을 신청할 때는 물납을 신청할 때는 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요 천만 원, 일천만원 초과하면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천만 원 속에 도시분 재산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예요. 자,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포함, 이건 포함해서 포함해서 1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물납을 신청할 때는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따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분할 납부를 할 때는, 분할 납부 할 때는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할수 있는데, 어? 250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 250만 원 속에 이 금액 속에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를 판단해 봐요. 자. 어, 지금 이제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아, 어? 어, 자, 이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분할 납부는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하는데, 이때 분할 납부, 분할 납부 대상 금액 250만원 속에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하는지, 포함 안 하는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지금 동영상,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둘중 하나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포함하는 게 좋겠는가요? 포함 안 하는 게 좋겠는지? 포함? 자 현장에 계신 분들은 포함한다고 했어요. 자 현장에 계시면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지금 거기에 글 쓰신 분들, 지금 라이브듣고계신분 중에 글 쓰신 분들도 포함이라고 썼어요. 자 포함한다. 250만 원 분할납부 기준 금액 250만 원을 할때 포함, 포함, 포함. 오다 포함이라고 올르네요. 포함, 포함. 아한분안 한다 해놨네요. 딱한 번만 안 한다고 났어요다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이렇게 났어요 어, 포함한다 포함한다 포함 어두 분이 안 한다고 나왔네요 어, 세 분이 제외라고 났네요 세 분이 안 한다고 나왔어요 포함한다 포함 안하어네 분이 이제 한번더 늘어나네요 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네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어요 자, 이것도 포함이에요 분할납부 25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도 도시분 재산세 이것도 250 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분 재산세도 도시분 재산세도 250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 설명하려 했더니 지금 박미숙님이 미리서 하나를 써버렸네 여기다 보니까. 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 부과되는데 부과세요. 지방 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과될 때 재산세에 부과될 때재산세에게 어? 재산세에게 여기에 20%를 지방 교육세로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재산세 속에는 자, 200 여기 재산세 속에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 속에는 여기는 제외하는 거예요 여기만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걸 혹시라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시험문제를 내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워 버린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부과세, 지방교육세 20%를 잡을 때 재산세에게 재산세액의 20%라는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그 20%는 일반적인 재산세에만 20%가 붙는 거지 도시분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20%를 붙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 그래서 저 미승 님 짱짱하고 이렇게 막 해놨네요. 본인들이 짱이 되셔야 돼요. 예? 남, 남이 남 짱이 아니라 나도 짱 그래야지 왜 남만 짱 그러신가요 예? 본인들이 나도 짱이다 나도 알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게 절대평가라 이런 거지 상대평가면 박미숙님이 알려줬겠냐고요 상대평가면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이렇게 알려주니까 지금이라도 알아 놓으시란는야기예요 제가 먼저 부가세 댓글 달았네요. 아, 최종원님. 아,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예. 네. 봤으면, 아, 써졌네요. 박미숙님 바로 위에가 써졌네요. 안 하는 건 부가세 계산할 때. 오, 그래요. 부가세 계산할 때.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일반 재산세만 가지고 판단하고 도시분 재산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 고급 정보네요 그래요 진짜 이런 건 고급 정보예요 어디서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 정도를 알아야 문제. 지금까지 시험은 여기 하나 나왔어요 물납을 신청할 때 도시분 재산세 포함이라는 건요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두 개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분할납부 2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도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판단하고 근데 지방교육세 부가세를 계산할 때 도,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이 재산세 속에 도시부는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야, 그래요 이렇게 그 다들 최고입니다 다들 최고가 나도 최고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최고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12번에 물납과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이제는. 자, 물납.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을 받았던, 신청을 받았던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물납이에요. 그런데, 분할 납부는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돼요. 자. 요 분할 납부는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시고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돼요. 달라요. 그러면 물납은 내가 신청하면, 물납은 내가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내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감날이면 마감 전에만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분할납부 신청하면, 오늘 마감날이면 오늘까지 신청하면 그걸로 분할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4, 4번 한번 가보죠. 자 4번은 이제 분할납부를 할때 보니까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그랬죠. 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혹시 문제에서 여기서 이걸 제외합니다. 그러면 그건 오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요. 도시지역분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이 넘었으면 자 이제 분할납부 신청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봐요.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 이제 중간에, 이 중간에 있는 여기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 중간. 앞에가 250이면, 앞에가 250이면 중간에는, 이 중간에 있는 기점은 얼마로 잡으라겠는가요? 요, 요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500만원. 자, 500. 그러면 이 사이에, 250에서 500만원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사이에 있을 때는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하면 돼요 야, 그럼요 400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있네요 어? 400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어? 400이니까 400. 그럼 여기서 250만 원 초과니까 250만 원빼 그리고 나머지 150, 150을 최대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니까 건물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플러스 2개월 2개월 동안 분할이니까, 2개월니까 9월 30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해결했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500만 원이 넘어 버리면, 500이 넘는 구간, 이 구간에 있을 때는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950이니까, 여기 들어있네요. 950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50%. 자, 50%. 950에 50%면 얼마가 되는가? 475만원. 어, 475만원. 근데 토지니까,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세금을 내는데 여기서 2개월 이렇게 되니까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최대 500이 아니라 47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5번 틀렸네. 아,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시면 돼요. 보기에 답이 있었네요. 네? 이런 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요. 5번 같은 경우에 950이면 50%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50% 곱하기 하니까 475만 원이 최대란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500만 원이라 하면 안 돼요. 최대가 아니라 475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475만원까지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지, 500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던 거예요. 이 13번 문제를 한번 가보죠.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 종합 문제니까, 이건 완전 종합 문제예요. 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문제라 풀 때, 조금씩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 땅을 12월 31일까지 현재 소유하고 있네. 근데 5월, 5월 20일 날 땅을 샀어. 그럼 이번 년도 5월 20일 날 땅을 샀으니까 재산세는, 이번 년도 재산세는 내가 물어야 된가요? 상대방이 물어야 된가요? 자, 5월 25일 날 내가 땅 샀어. 그럼 6월 1일 날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재산세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데 이제 어떻게 낸가 보죠? 세 부담의 상한이라고 했으니까 토지, 토지에 토지 대한 세 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 그럼 재산세는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산하니까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1,600이네요. 오, 1,600? 분할 납부 났죠. 1,600이면 500만 원 넘었죠. 500만 원 넘었으니까 곱하기 몇 프로? 곱하기 50%. 자, 50%. 1,600에 50%면? 800. 자, 그러면 최대. 600이 아니라 800만 원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이게 완전 종합문제야 완전 어려워서 이렇게 뭘 어려워해요 봐요 완전 어렵다고 전 찍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 걸 찍으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종합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합문제처럼 만든 거예요 이게 자그러면 이제 봐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럼 이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러면 봐요 재산세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니까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돈 줘. 납부기한 지나면 돈줘 그랬으니까. 토지니까.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니까. 그럼 그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이니까 10월 1일이네. 10월 1일이요? 10월 1일이 돈 달라고 하는 시작점이란 이야기예요. 돈 달라고 하는 시작점. 근데 기산일 찾는다고 시간 잡아먹었어요. 이거는 뻥, 그냥 이 기산일 잡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 대한 재산세는 9월 달에 내니까, 9월 끝나고, 9월 말 끝나고, 그 다음날 돈안 냈으면, 그 다음날부터 돈 내놔, 그 다음날부터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봐요. 어려운 문제는 쉬운 지문부터 파괴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렵게 풀지 마시고, 그냥 쉬운 것부터가 골라가는 거예요. 제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내가 아는 거 하나씩 제껴. 그럼 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웃음> 아, 저도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어? 어? 이렇게 돼있요 그러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산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럼 6월 1일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 푸시면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췄어요. 막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이, 이 소멸시의 기산일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 같은 경우는 총론에서 확실히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요 내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세 군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세 군데 나올 수 있으니까, 요세 군데 나올 수 있는 건다 체크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14번은 이제 재산세 비과세네요. 자, 비과세까지 한번 가보죠. 재산세 비과세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니까 비과세. 두 번째, 환경 지구. 아, 이제 이거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공원 자 자연 공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환경 지구 내의 임야가 있고 보존 지구 안에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환경 지구. 우리 문제 풀때 이렇게 했죠. 이거 요령 아시는 분이 있을려가 모르겠어요. 자, 환경 지구하고 보존 지구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환경, 환경하면뭘 하겠는지. 얼른 생각해 봐요. 환경. 자,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면 뭐라고 칭했던가요? 환경하고 보존을 두 갈래끼로 제가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났으면 문제 풀었겠죠. <웃음> 그렇죠. 기억이 났으면 문제를 풀었겠죠. 근데 이거 환경하고 환경하고 보존은 분명히 알수 있는 건데, 데, 댓글을 지금 쓰신 분들이 한무도 없어요. 참 보존은 누가 누가 그렇죠. 그 말이에요. 정부가 보존하니까, 정부에서 보존하니까, 정부가 보존하니까, 이거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근데 환경 문제는 환경은 환경적으로, 환경 문제는 그 환경에 대한 세금은 조금이라도 물려야죠. 그래서 환경 세로 물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는데 환경 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세금을 많이 물려라. 그랬는가? 조금만 물려라. 그랬는가? 조금만. 그래서 분리과세로 조금만. 물리 가서는 조금만 물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들은 요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어. 아 아무도 답을 못하고 계시네요. 아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아니요. 맞추신 분이 있어요. 맞추신 분이 있어요. 어? 14번에 정답을 맞추신 분이 지금 정답 2번인데 맞추신 분이 어, 33%가 맞추셨어요. 어, 이렇게 맞추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이걸 구분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국어, 또랑, 또랑 같은 거 이건 비관세. 군시설, 통제보호요. 여기도 군시설도 두 개로 나눠드릴게요. 자, 나눠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통제. 통제보호구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 원칙은 비과세. 원칙은 비과세. 단 예외적으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대지 개인의 사적인 재산은 과세. 그다음에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토지들은 요거는 과세. 과세는 과세인데 세금은 조금 물리는 과세니까 분리 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억이 나셨네요. 아, 기억나서 풀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나시면 있다니까요. 보존, 정부가 보존하니까 비과세. 환경은, 환경문제는 환경세 물리니까 조금이라도 물리자. 그래서 환경세 물린다. 그래서 환경 나오면 과세. 환경 나오면 과세, 정부가 보존하는 것은 비과세.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도로법이에요. 도로. 도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개인의 사적인 도로는 원래는 과세죠. 개인의 사적인 도로는 원래는 과세인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쪽 여기 됐어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이제 재산세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재산세 끝나면 잠시 쉬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종부세 얼마 안 남았는데도 종부세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좀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 건데 재산세 문제 풀면서 야 이거 내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고 아니요 나는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게요.